내리놓은 거지. 생생도 전혀. 전혀. 뭔데? 진짜 놓은데? <웃음> <웃음> 야. 진짜 불편하다. 야, 넌 내일 일등해라. 그냥 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을 책임지는 새 남자, 생생, 글코입니다. 그렇죠. 어, 오늘은 시청자를 이제 초대빙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생각지 못한 사람이지 이제 지원을 했어요. 심지어. 아, 지원자로 온 거예요? 지원자. 아, 지원자였어요? 아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음, 어. 그 중에서 이신. 어. 가지고 어,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웃음> 사실 이제 이신 선수가 나보다 몸이 좀 좋은 거 같아가지고 내가 뭘 알려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기술을 알려주자 일단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이신 선수 아 오시죠 아, 어떤 마음으로 저희 지원하게 됐나요?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 인지영 선배님과 그치. 인스타 보니까. 엄청나게 운동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 윤준영만 보고 왔다. 내일은 포진. 내년도. 전혀 또... 이런 아니야? <웃음> 이런, <웃음> 이런 거? 거 아니에요, 이런 <웃음>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터코리아도 일반 부거 아니야? 이런 거아니이번에아등했이니다이등그리니또이신 선수가 일이부 오자마자 미스터 크리스천? 네. 거기서또그랑거리까지 하고 뭐 내년에 목표 이런 게 있나 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니다아니아 저거 숙였네 짓는데? 잠깐만 오늘은 운동 빡세게 할거예요 렉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까요? 렉풀 하늘아 하늘아 준형이 아, 25살인데 막내가 한명 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컨셔널 데드리프트의 구간동작이 구간동작 하체의 움직임을 거진 줄이고 고관절이랑 등만 사용하는 음. 그런 운동들입니다 기본적인 세팅 위치가 공량인 기준으로는 무릎 아래 슈러그 하면서 날개뼈를 들고 모아주고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가슴 한번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보관을 꽉 잡고, 그 상태로 들어준 다음에 날개뼈를 제껴줍니다. 내릴 때 바로 떨궈주시면 돼요. <웃음> 얘는 일부러 누르는 것 같지 않니? 힘의 차이입니다. 뭐? <웃음>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이 억지 수축을 하려고 이렇게 뒤로 재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재끼는 순간 이 중량이 날라가. 맞아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근육으로 잡으려면 딱 중립 위치까지만 가슴 열어주면서 벌박 잡고 그대로 위로 골반 좀더 넣어요. 오케이 목좀더 들고 이러 그렇지 합시다. 넣고 다시. 한데, 자, 앞으로 들면서 음. 천천히 골반이 차로 타는 느낌. 그러지상해서 날개를 접어주는 거지 다시 골반이 너무 안 움직인다. 허리가 너무 꺾여. 음. 원래 하던 스타일은 처음부터 내 수축을 강하게 해주면서 올라오는 그렇죠. 스타일이고 지금 준영이가 요구하는 음. 거는 좀핀 상태에서 중립 맞춰준 상태에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수축이. 그렇죠, 그렇죠. 첫,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날개를 접고. 오케이. 목은 이렇게 하지 마요. 어, 네. 네. 정말 마지막에 접는구나, 그냥. 이렇게. 어, 음또 봐봐 올릴 아, 때 너무 올릴 때 올릴 때또 여기가 너무 순간 들어져 있잖아요 살짝만 들어져요 너무 재끼니까 네? 오케이 야 준현이 또, <목소리> 또 완전 또 완전 프로페셔널하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열려주는데 진지 충입니다팔등 제대로부터 몇 가지 되나요? <목소리> 저요 180에서 200입니다 응. 아 시합체중은 얼마였어요 미스터 코치 77kg에요 얼마 차이 안 나는구나. 오, <목소리> 식단도 하고 일반식은 한기나두 끼. 며칠 전에 맛있는 거 먹던데. 아니다. 나는 형님 언제 못 잤어요. 형님 에뭐 먹었지? 우리는 뭐, 기억 못 해. 3 0대 중반 되면은 <웃음> 뭘 먹었는지 내가 <웃음> 오늘 먹은 것늘 며칠인지도 몰라 나는. 아니, 어. 사설이 뭔지 보여줄게. 그놀때 어, 어, 그렇게 놀면 네. 안 되고 음. 이 봉을 봐. 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쫙 이런 식으로 <웃음> 나온다. 쩡 <웃음> 쩡. 정년나 음. 이게 음. 거의 쓰레기인데 이거는 지금 <웃음> 많이 <웃음> 약간 걸렸데요? 약간 걸렸 걸레... 뭐래요 이거 이게 <웃음> 너무 이거 진짜. <웃음> 아 등에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신호 혹시 너 이거 써본적 있니? 아니요 아니. 어허 그러면 써보자 오늘 <웃음> <웃음> 자 준영이 준비 하나 둘셋 <웃음> 네. 네. 네. 네.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셋 야! 야! 야! 아! 갔다, 갔다, 바로! 와! 그, 그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응. 여자친구 뭐였지 네?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어? 네. 어?? 확실해?? <웃음> 진짜 제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말 조심해야돼 맞아? <웃음> 자, 확실해? <웃음> 아니! 내가 о 그제 본거 같은거같은데요 네. 이교씨 잡기술을 이제 야 이런 거 알려 줘도 되는 거야 근데 <웃음> 내가 이렇게 잘 알려 준 형도 있으면은 어어. 아 이런 근본 없는 애도 있구나.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살짝 말아. 말아. 요 네. 시선 아래 보고 네. 약간 뒤로 끌어당겨 주는 느낌으로. 아, 그 어때? 움직이지 뒤로. 말고 그렇지. 이렇게 뒤로 당겨 줘. 이걸 하면은 네. 가오리 되는 거야 그냥. 손 위로 가고 봐봐. 이게 어때? 지금 여기 걸려 있지. 걸리는이 네. 걸린 거를 처음엔 눌렀다가 네. 뒤로 끌어당기는 어? 거야. 이렇게 어 여기만 걸리게 계속 여기만 여기만 자이제금별 보이나요 오, 지금? 어쉿어 손을 너무 아래로 내리면 안돼 포인트는 자 마지막에 자 내리다가 팔 살짝 구부려가지고 좀더 위쪽에 당이 떼게 어 이렇게 음 어우 어때? 내가 보기엔 어, 이게 이 신선수가 부족했던 부분을 거기라 생각했구나 그렇지 나는 여기라고 어. 생각해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어 이거 어떠니?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사실은. 자 무릎 꿇어봐. 어어어어어어자 어, 어. 아, 여기서. 신인 아, 선수 남자가 아니네. 난안 꿇어. 었 아, 이번에 절대 안 꿇어. 똑바로, 똑바로 재워서. <웃음> 여기 그치. 아, 어떤 느낌이야? 상전 아, 처음 아, 느껴보지? 네. 자 여기 만져봐 여기만져봐 여기만져봐 여기. 한 뭐, 여기. 아, 그치. 어어어 아, 어, 어, 이거야. 신아 너형 잊으면 안 된다. 네. 형 이건 뭐지? 저는 <웃음> 현요니는 아직도 내 이름을 몰라. <웃음> <웃음> 놓을 때는 팔쭉 펴서 멀리 놓고. 이거야. 어! 자, 놓을 때는 몸 딸려가지 않게. 이렇게. 척추를 축으로 약간 벌어지는 느낌으로. 세 개만 더, 하나. 둘. 그치. 렇 마지막. 셋. 오, 이거야. 오, 어, 쉿. 아, 느낌이 어때? 엄청 좋습니다. 제가 어. 못 느끼던 거를 원래는 여기 느꼈는데. 그렇지. 위쪽 삼두랑 연결된 부분. 거기까지 자극이 많이 갔을 텐데. 네. 거기보다는 어, 좀 어, 그렇지. 네. 야, 네. 얼마 줄 거야? 네 힘에 <웃음> 맞춰. 네. 친구 집에서 잔대잖아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내가 운동하는 손에 일자로 운동하는 발을 딱 일치시켜 줘. 여기서 무게 중심만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숙여주기만 하면 이거 맞아 볼래? 여기. 어때요? 죽여? 어, 네. 어. 어. 어. 여기서 좀. 그대로 당겨주면 돼, 팔꿈치를 <웃음> 팔꿈치를, 팔꿈치를. <웃음> 와, <이런. 웃음> 이거 맞아요 이거? 저절로 숨겨줘야돼 <웃음> 자, 이쪽으로 이거 일치해주고 살짝 뒤로 아, 이신 선수가 어, 야, 완전 골반 어. 끝에 붙어있네, 그냥 여기 근육 볼륨이 좀 떨어져서 너 그렇지. 형들이랑 1년만 어. 같이 하자, 운동 네네네, 군대입니다아 이렇게 어. 이런 <웃음> 식으로, 그렇지 손가좀 나오는데 어. 그렇지 자, 팔좀더 몸에 붙여보자 굿. 꽉 눌리는 느낌 나? 여기? 네. 여기가 눌려야 돼. 그렇지. 그런데 어, 네. 이게 다른데보다 여기 지방이 있는 게 확실히. 음. 팔꿈치 조금만 더 몸쪽으로 이렇게. 아 합은 좋다고 칭찬합니다. 어, 조금 어,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 이게 뭔가 오도만. 와 일본 진짜 좋다. 이거야. 근데 등이 지금 펌핑이 됐어. 아 좋은데? 진짜 좋은데? 거기서 흉곽 살짝만 들어볼까 오도만. 어. 오, 야 야, 진짜 죽인다. 팔을 좀만 더 들어봐요, 승신. 그 상태에 날개를 누르고. 음. 와, 기럭히. 이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넓어 보여. 네, 더 넓어 보여. 어, 더 넓은데다가 디테일도 더 좋아 보여. 등이 굉장히 좋은데. 어, 좋아요, 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포징 할때 어. 좁아져. 이신 그러니까 선수의 등 근육이 나쁜 아. 게 아니에요. 좋아. 어. 내가 보니까 등근육은 엄청 좋아. 근데 그 승모근의 힘이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분.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운동의 방법을 좀 다양화하면 잘바지지을을까 이거를 날개뼈 밀어내는 거좀연습 한국에서 한국어 이거 많이 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에에에서에서에에에서한에서한국에에 아래로 한방교에서 그, 그치! 그런 식의 운동들을 많이 해보세요 대부분 똑같이 요렇게 아. 같은 느낌을 잡아버리니까 는이 오른팔은 바깥에 있고 왼팔은 안 나와요 그렇지 같은 선상을 만들어줘야 돼 옆에 더 들어오고 그치. 그치만 더 빼줘야 되겠지 아. 이렇게 아. 더 틀다 보니까 는 뒤쪽에 있는 허리도 보여가지고 굵어 보이면서 그치. 뒤로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딱 잡고 골반 뒤로 또 빼줘야 돼요 아 여기 허리가 안 보이게 그렇죠 허리가 얇아 보이게 그래 얇아 보이게 뒤로 빼줘야 돼요 아그 여기 여기 앞벅지 라인이랑 뒤로 이게 파리 타운 이, 이 라인이 대각선 보면서 만들어져 예뻐요. 와 어, 바로서 바로 이해했는데. 야 뭐야 얘 시선만 좀앞을 보면 좋을 것 같아. 돼, 누워야 돼요. 뭐야? 나 얼음으로 좀만 굽고, 고 이거 보이면 안 되면서 골반 틀어주고더 틀고. 일단 너무 여기 뒤로 너무 누워 있어요. 그냥 몸을 이렇게 틀면 되는 건데 시선 아래로 봐야죠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누워주면 돼요. 음더 들어오지 말고. 점수만 더, 더 들어야 돼. 오, 됐다. 이거 어려워, 이거, 이거 한 번에 절대되는 한 쪽은 경감이 완전히 모여 있네. 그렇지, 그렇죠. 이거 한 이거 한 번에 되는 건 진짜 없어요. 다시 릴렉스. 견갑을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견봉을 들어서 이 어깨를 강조해주면서 찍어누르면은 조금 더 프레임이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요 신아 도 크랩하지 마 이게 더 멋있어 어, 열여신 났네요 이신 선수가 성인부에 비해서 볼륨은 좋은데 프레임이 작으니까 계속해서 이 어깨 프레임을 살려주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야 이거 엄청 멋있는데? 이신 선수 난 근데 좀 목표가 궁금해 나이가 어리잖아 예. 사실 나나 수많았을 때 기억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 난 생각도 안 했어 그때 는맨 정신적이 없었어 맨날 술 먹어서 그러니까 <웃음> 신 선수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 아, 중국이랑 한국 음. 스포츠 채팅스 아 저업계 교류관 이런 문화 교류 네 문화 교류 야, 근데 어. 스포츠 관련된 네. 내가 진짜 좋은 거 배운 거 있거든 어. 권은구 선수한테 네. 그거 한번 알려줄 텐데 아 그거 그 내로 땅 바깥으로 한 다음에 위로 쭉땅 그렇지 이거를 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어깨 살짝 거상 시켜가지고 딱 해봐 마지막에 그렇지 넷 오케이 다섯 이게 어깨 운동도 되는데 이쪽 부위지 이쪽 오, 부위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이 동작이 돼 음. 맞아, 그 그래가지고 내가 권은구 선수가 위에 라인이 너무 좋은 거야. 포징 잡을 때 예. 이거를 해 가지고 좋더만 내가 보질까? <웃음> 아. 그렇지. <야, 야씨. 웃음> 앞으로 가잖아. <웃음> 잠깐만. 나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해 놓고서. 어, 아, 운동 호흡이 진짜 깔끔해. 나 이제 호흡을 계속 보고 있거든. 아까부터. 나 호흡을 하는데. <웃음> 아, 예. <웃음> 담배 냄새 나 가지고. 어. 아. <웃음> <웃음> 나중에 이제 신이 코리아 먹으면 내가 이거 알려줬다고 해야지 영상으로 남겨둬야 돼 이런 거는. <웃음> 지금 후면이 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볼륨감이 좋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쪽이 비어 있어. 이 안쪽에서 뻗어 나오는 거. 음 아. 근데 거기를 운동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여기서 그대로 들었다가 빠져나가게 이런 네. 식으로. 더 밀어주는 아, 이완, 거. 이완. 그렇지! 이 반을 좀더 힘을 억지로 줘가지고 밀어서 빼주는 동작. 네. 이게 너한테 필요한 동작이. 네. 경갑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갔다가 응. 이렇게 더 길게 빼주는 거야. 와. 어때? 여기 지금 접히는 거 느낀다니, 신아 이거, 네,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놀 때, 뺄때 여기 잘 늘리는 거야. 다시 아, 분배 들고. 분밸이 갑자기. 네. 왜 그래요, 이거? 어? 분배 왜 이래요? 아 이거야, 이거 들고야 해 돼. 여기 의자 따라가지고 11자로 똑같이 들어 볼게. 오케이 여기서 든 상태로 상체 살짝만 세우면서 당길 거야 그렇지 어. 등이 그치. 계속 y Okay. o k a 팔꿈치를 근데 지금 살짝 뒤로 빠지거든. 몸 옆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a y 서신 a 한테 필요한 이쪽 이제 수축 a 이제 감 잡는 거. 자 덤벨 o 아래로 떨어지지. o 가이지 o 힘이 약한 거야.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 돼 가슴 그럴? 열고 아어 이거를 매니무게 아니네요 야 이게 좀 힘들어 이거 <웃음> 진짜 장난 아니지 야얘야야 야, 아까 렉 렉풀도 260 파던 애야 근데 이거 겁나 힘들어 이게 백더블 잡아보자 야나 보고 백더블 잡아보자 야넌 내년 1등해라 그냥 가서 어. 야 이거 내가 불편해. 이거 돈박 알려줘야 되는 건데 <웃음> 신이한테 <웃음> 형님이 알려주셨네 <그리고> 어너 <웃음> 알지 내 이름 뭐야? 현대. 야, 야. 야. 좋다. 신이. 오늘 마지막지만 네, 리빌딩의 미래야. 미래야. 아, 미래야. 어때? 오늘 형들 오니까 좀 많이 좀 준... 배운 거 같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 있나요? 훈훈한 <웃음> 마무리를 안만들고 아, 그런 거 없어. 난 이제 가 가지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거짓말하면 혼나? 네. 오. 나 오늘 밤에 연락할 야 <웃음> 어? <웃음> 아야 <웃음> 왜요 안할 거지? 예, 네. 운동해 예, 네. 안 생각하면 안돼아아아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웃음> 아, <웃음> 아버지 생각하면 독한 마음으로 이거를 좀막 치워하는 애들이 있어 신놈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나 되게 싫어하거든 사실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좀 해야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자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신념이죠 맞습니다. 신념, 신념. 어, 아좀 신념. 신념 신념 자체를 약간 희화시키는 거네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애들한테 한마디 해줘봐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으로, 부산으로, 부산으로 오세요. 오세요. <웃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아, 입대하기 전에 한번더 올게요. 아주 아, 좋아요. 우리 그때는 같이 운동하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웃음> 또 뵙겠습니다. 귀엽다. 아, 너무, 너무. <웃음> 지금까지 생생, 빌토 였습니다.